안녕하세요. 손으로 이렇게 골반을 잡아볼게요. 네.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 들어서 앞으로 전진 내리세요. 오른쪽 들었다가 앞으로 전진 내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요가하면 많이 생각하는 자세 있으시죠? 다리 앞으로 쭉 뻗고 상체 내쉬면서 깊이 내려가서 상체하고 하체가 이렇게 만나는 요런 자세 직접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네. 어떠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쑥잘 내려가지시나요? 보통 잘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여기 뒤에 허리 너무 당겨요. 그리고 뒤 다리, 무릎 당겨서 무릎 안 펴지잖아요. 그래서 무릎 안 펴지고 숙이려고 하면 허리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릎은 굽혀지고 위쪽에 상체만 이렇게 숙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아, 남자분들 아. 더 많이 그러시죠. 오늘은 네. 고관절과 허리 쪽에 묻어있는 공간을 좀 푸는 자세를 해볼게요. 일명하여 엉덩이 걷기입니다. 네. 엉덩이 걷기는 어떻게 할까요? 앉아서 발 대신 엉덩이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매트 뒤쪽으로 가볼게요. 네, 좀 이렇게 뒤로 가시고요. 발끝을 천천히 당겨보겠습니다. 뒤꿈치 멀리 밀어내시고요. 이때 무릎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네 엉덩이에서 뒤 다리 쪽에 지금 내 근육이 펼수 있는 만큼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할수 있는 만큼 그대로 허용해 주세요. 네 대신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배를 안으로 당기면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혀지게 되거든요. 배를 당겨서 골반과 허리를 이렇게 위로 지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있죠. 골반이.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무릎을 펴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골반과 허리 쪽입니다. 골반 허리를 이렇게 위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골반을 잡아볼게요. 네.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 들어서 앞으로 전진 내리세요. 오른쪽 들었다가 앞으로 전진 내리고 왼쪽 들었다 앞으로 전진 내리고 오른쪽 들어서 앞으로 내리고 왼쪽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4단계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네. 이제 뒤로 가볼게요. 들어서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네, 고관절 허리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벌써 이렇게 멈추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더 해보세요.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했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세번 정도는 반복을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다섯 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관절 약하신 분들은 움직이면서 고관절이 뻔하실 수도 있고요. 네, 배에 힘이 덜돌아가는분들 허리가 약간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동작을 반복할 때 가장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은 복부입니다. 배에 힘을 당겨서 배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주세요. 배에 힘을 쓰지 않고 허리로 이렇게 골반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뿐더러 허리에 유통이 생기실 수 있어요. 복부를 사용해서 허리 골반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엉덩이 걷기 굉장히 쉽죠? 다칠 수 있겠죠? 네. 지금 전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세 번에서 다섯 번꼭 반복하시고요. 제 영상 오늘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